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렇게, 어, 제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요, 실밥을 모델링 하다가, 아, 역시 이 실밥 모델링은 이론과 실제는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실밥 만드는 걸 이제 다른 유튜버들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만든다, 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사용한다, 아니면, 범프맵을 사용한다 아니면 노멀맵을 사용한다 뭐 이렇게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 실밥을 구현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메쉬를 이용해 가지고 이 실밥을 구현을 해 봤어요 좀 이게 지금 제 그래픽카드가 썩 빠른 게 아니라서 좀 그러네요 예. 이렇게 구현을 하는데 음, 이론적으로는 다른 분들이 보여준 게 되게 많죠 음, 저는 그거를 좀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그래서 실전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실전에 적용하기에 가장 그 손쉬운 방법은 무엇인지 그런 걸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뭔가 쉽게 하자는 이유지 이걸 어렵게 무슨 정말 예전에 유행했던 한땀한땀 한땀 장인이 만든 뭐 그런 재봉선 뭐 이런 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그냥 쉽게 그냥 한 1, 2분 만에 뚝딱 해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요. 일단 좀 이론부터 조금 보여드릴게요. 음, 네. 일단, 음 그, 이론, 이론적인 재봉선 만드는 걸 일단 보여드릴게요. 음 일단 그, 재봉선이 놓여질 일단 판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재봉선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재봉선을 만들기 전에 한땀한땀그 실밥이 될 만한 그, 재료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니까요. 음. 여기가 네. 얘를 한땀한땀그실 재봉선이 되는 그 실밥의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음. S, 6x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거는 다른 유튜버님이 해주신 거를 그대로 제가 지금 복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GZ로 내려주고. 네. 없어도 되고, 네. 이렇게 하고, 얘를, 음, 일단 둥글둥글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 서브 디비전을 할 건데 음. 서브 디비전을 이렇게 어 많이 세번 정도까지 하면 좋긴 한데 지금 볼텍스가 이렇게 되면 벌써 1200개가 넘어가요. 제 컴퓨터로는 좀 무리가 가는 볼텍스고요. 그래 뭐 크게 눈에 표시가 안난다면 지금 볼텍스가 354 정도죠. 그, 그러니까 요 정도도 약간 무리가 가긴 할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 선에서 이제, 그, 잘 합의를 보고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런 실밥의 모양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모재 위에 요렇게 실밥이 쭈루루루룩 생기게 할 거니까 일 커브를 요 평면 위에다 만들어줘야 돼요. 저는 커브를 만들 적에 이 베지어 커브라든가 뭐 이런 커브를 써도 좋은데 패스라든가 이런 걸 써도 좋은데 사실 요 커브들은 벡터 핸들이 있어요. 이렇게 벡터 핸들이 있기 때문에 요 벡터 핸들이 있는 거는 나중에 좀 컨트롤 하기가 힘들어서 저는 널브스 커브나 널브스 서클을 쓸 거예요. 일단 널브스 서클을 하나 올려놓고요. gz, 아이고, gz를 해서 올리고요. 크게 해주고. 조금 더 크게 해주고 얘가 이 표면에 딱 붙어야 되니까 이 스냅을 활성화시켜 주고요 페이스로 해 줄게요 그 다음에 GZ 하면은 평면에 이위면에 커브가 딱 붙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커브에다가 얘를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얘를 일단 어그 글로벌 원점으로 옮겨 줄게요 글로벌 원점으로 옮겨 주고요 그다음에 얘를 조금만 띄울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커브 선을 따라가 어, 따라서 놓여진 일적의 이 위치가 요 중심점 이 뭐라고 그러죠? 어, 오리진 요요 요 어, 실밥의 그 오리진 위치를 따라, 따라서 그요 어, 메쉬의 중심점. 이그 커브를 따라서 놓이게 되기 때문에 살짝 위로 올려 줄게요. 아이고. 살짝 올려 주고요. 그다음에 음, 새 오리진을 새로 하는데 현재 3D 커서가 있는 곳이 뭐죠?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3D 커서가 있는 곳으로 옮겨 줄게요. 3D 커서가 지금 어, 그 글로벌 좌표의 중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글로벌 자표의 중심으로 옮긴 게 되겠죠. 음. 자 그렇게 일단 하고요. 얘를 어레이를 좀 줄게요. 몇개 정도 이렇게 주면은 실밥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비엔나 소시지처럼 보이죠. 약간 공간을 띄울게요. 이렇게 음, 조금만 더 띄울까요? 이렇게 네자 이렇게 띄우고 얘가 요 커브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 줄게요 조금 더 작게 해 줄게요 하고 지금 스케일이 변했죠 스케일을 리셋을 해 줄게요 Ctrl A 스케일 네. 그 다음에 얘가 커브를 따라서 돌게 이 실밥에다가 모디파이어를 하나 더 추가를 해 주는데요 음 그게 바로 커브예요 커브고 커브할 오브젝트가 로럼널스 서클이 되겠죠. 자. 예, 네, 널스 서클을 따라서 이렇게 돌 도는데 널벌스 서클은 요 위에 있는데 실밥은 저 밑에서 돌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널벌스 서클의 로케이션이 달라서 그래요. 이 로케이션을 리셋을 시켜 줄게요. 음, 컨트롤 t r l A를 해서 어, 로케이션을 리셋을 해 주세요. 오월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모양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돼요. 실이 뚱뚱해졌죠. 그게 아니라 Ctrl A 로케이션만 리셋을 해주시면 이렇게 실밥이 그대로 그 커브스너블을 아, 아니요 아니요 너블스 서클을 따라서 돌게 되죠. 일단 네 내가 또잘안 보이네요. 큐브에 색깔을 좀 넣어 줘야 되겠어요 자, 빨간색 보이시나요 잘자 렌더링 모드에서 요렇게 실밥이 요 평면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요, 여기까지 이론을 배우셨죠 근데 이거를 실전에 다 써먹는다 아까 제가 하던 이거를 세이브를 할게요. 이론, 이론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이론을 theory, theory라고 그러죠. theory. 네, 이론을 일단 이렇게 저장을 하고 제가 아까 하던 거를 오픈을 할게요. 리센트. 네, 이거를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실전이죠. 이렇게 판에다가 커브를 놓고 실밥을 옮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실전에서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지우면 안 되지? 지금 작업 중인, 작업 중인 걸 지우면 안 되고, 히든, 히든. 여기서 제가 실전을 보여 드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시게 될거예요 음... 너블스 커브... 너블스 커브... 안보이게... 안보이게... 안보이게... 안보이게...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처럼 그거를 한번 해 볼게요 자 실밥을 먼저 만든다 큐브... 큐브 00이에요 아까랑 똑같이, 뭐, 대충 하자고요. 아, 대충, 하, 대충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이렇고 아까랑 똑같이, 모디파이어로,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두 개만 해주고요. 점으로 옮기고요. 그 다음에 원점에 간 애를 얘가 왜 꼬부라졌을까요? 아하. 네, 할수 없죠. 이만큼만 할게요. 어머나. 약간 위로 올려서 오브젝트 셋 오리진을 커서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를 어레이를 주고요. 어레이를 조금 주고 어레이를 주고 공간을 좀 띄워 주고요. 자 이렇게까지 됐어요. 더 작게. 해줄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자리에다가 커브를 넣을 건데 자 오브젝트 모드가 맞죠? 오브젝트 모드에서 자, 커브를 하나 추가할게요. 저는 더블 서클을 쓴다고 그랬어요뭐 더블 서 커브를 쓰 더블 스커브를 쓰실 분들은 이걸 쓰셔도 좋고요. 더블 서클을 저는 일단은 쓸게요. r X축으로 90도를 돌려주고요. G, X, Y 네 일단은 요 스냅은 잠깐 끌게요. 자 끄고 자 얘도 잠깐만 얘를 지울게요. 그러면은 하나만 하겠죠? 뭐 이거를 세이브를 안 하면 되니까 네. 이너뷸스 커브를 이제 에디팅을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아이고, 그렇 이거 힘드니까 트위스 모드로 바꿀게요. 왼쪽 클릭을 조금 한 0.1초? 아니, 한 1초 정도만 하면 여러 가지 모드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트위크 모드로 해서 얘를 이렇게 옮겨줄게요. 자, 됐어요. 실밥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된, 되도록 이제 잘 다듬어 주면 돼요. 자, 이것도 일종의 베지어 커브니까 뭐 이렇게 좀 이쪽을 더 세밀하게 살려주고 싶으면 서브 디비전을 서브 디바이드를 한번 더 하면 돼요. 얘도 서브 디바이드를 한번 더 해주시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고 얘 예, 서브 디바이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뭐 쉬운 것 같죠? 서브 디바이드 이렇게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옆에서 보면 떠 있죠? 얘를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어떻게 붙이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실전인데, 음, 아까 보신 것처럼 스냅을 살려주고요. 앞에서 보고 얘를 움직여요 G 조금 움직이면 붙었겠죠 네자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아이고 네, 조금 움직이고 조금 움직이고 네. 트위크 모드니까 뭐 조금씩만 움직이면 돼요 어요？한번 볼거 에요？옆 에서, 아, 여기 아직 떨어졌 군요？얘 도 네, 자, 딱붙었 나요？딱 붙은것같 아요？뭔가 붙었네요 네. 이렇게 하면 붙었 을까요？역시, 안붙 어요. 뭐안 붙는다 치고 얘를 이제 아까처럼 그 커브를 따라서 이 실밥이 이 커브를 따라서 돌게 한번 해보자고요 아까처럼 모디파이어에서 커브를 넣어가지고 어, 너블스 서클0 0이 어디 갔어 너블스 서클0 0이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많이 보이진 않겠죠 나중에 실전에서 하시면 네. 역시 실밥은 커브를 따라 돌지 않고 멀리 다른 곳에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 커브를 Ctrl A 해서 로케이션을 리셋하라고 그랬어요 자, 로케이션 리셋. 제자리에 와서 네, 커브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얘도 Ctrl A, 얘는 All Transform r e 을 할게요. 아,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있네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딱그 자리에 가서 붙질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거죠? 아하 얘가 원점에 안가 있군요 얘를 리셋이 되어버렸으니까 제가 여기 있었어야 돼요 제가 이걸 체크를 못했군요 다시 한번 오브젝트의 s e 리 Origin을 3D 커으로 할게요 그러고 다시 커브를 세팅을 하면 이제 그 커브를 따라서 돌긴 하는데 자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어디는 보이고 어디는 안 보여요 레이 모드 나와라, 예. 어디는 보이고, 어디는, 그러니까, 어디는 이 오브젝트 겉으로 보이면서 어디는 오브젝트 속으로 들어가요. 이런 문제가 왜 생길까요? 근데 이 너블스 커브가 약간만이라도 조금 복잡한 표면은 그대로 따라 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표면을 그대로 따라 돌게 하려면 이 볼텍스 들이 조금 더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움직여주고 움직여주고 움직여주고 그래서 보면은 그제서야 이렇게 바깥으로 조금 또 돌출이 돼요 이렇게 해서는 내가 원하는 작업을 언제나 마칠 수 있을까요 이거 만에 하나 이거 폼 얘가 폼이 변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폼이 변해버리면 이거 다또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이 커브를 이 메쉬에 정확하게 가서 쉽게 달라붙게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실전인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쉽게 하는 방법을요. 자, c t r 아니, Shift A 커브를 하나 만들고요. 아까랑 똑같이 RX축으로 해서 돌리고, 90도, GX, 아이고, GY로 해서, 네, 아까랑 똑같이 좀 해줄게요. 그래서, 트윅스 모드죠? 예, 트윅크 모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해주고. 일단 비슷한 모양까지는 이렇게 갈게요. 요 정도. 요 정도에서 여기다가 붙일 적에 그리고 이 커브에 이 포인트들이 무수하게 많으면 돼요. 아주 많으면 돼요. 어떻게 하냐? 무수하게 많이 만들어 주세요. 처음에 10개? 그냥 손으로 30개 넣어 주죠. 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프로포셔널 에디트를 사용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아이고 프로포셔널, 프로포셔널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조금 조금 네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이거는 뭐될 거예요 이렇게 잡아요. 하고, 요 좌표축을, 음, 노말로 바꿔줘요. 노말로 바꿔주고, s,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 x와 y를 동시에 해줄 거니까, shift, z 눌러주고, z 로 그럼 일직선이 딱 됐죠? 그 다음에 약간, 뭐, 다듬어서, 뭐, 이렇게 일직선 만들어주면 돼요, 이건. 네 이런식으로 잘 다듬어 주세요 이거 대충 이렇게 맞춰 놓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요점 찍으면 딱 잡히죠 그러면 노말에서 어, 스케일 S Shift Z 제로 네.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자. 해서 잡았어요. 그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이 붙이는데 이 포인트 간격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요?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어요? 이게 이걸 그냥 두셔도 되고 이게 정말 마음에 걸린다. 이게 싫다. 그럼 이걸 또 등간격으로 또 조절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좀 나중에. 네, 그건 좀 나중에 하고 일단 얘를 이 표면에다가 어떻게 갖다 붙이느냐. 그거는 일단 요 좌표계가 글로벌 모드로 가고요. 얘가 음, 메디안 포인트로 가는 게 맞고요. 이 스냅이 페이스로 가는 게 맞는데 요 프로젝트 인디비주얼 엘리먼트가 요게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프로젝트 온투온투 온투 셀프도 이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음, 클로지스를 하고요. 뭔 음, 액티브 아, 클로지. 음, 클로지스트를 하세요. 이렇게 해놓고, 전체를, G, 이렇게, 하면은, 짠, 어떤가요? 이 표면에 가서, 그냥 다 달라붙어버려요. 모든 점이. 자, 그러면, 이제, 너블스 커브가, 이 메쉬 표면에 다 달라붙은 거니까, 이 큐브를, 이, 이, 이 뭐죠? 실밥에, 적용되는 커브를 이제 갖다 붙인 더블스 써클 2로 세팅을 해줘요 물론 아까라, 아까와 같이 또 다른 데가 있죠 그럴 때는 더블스 커브에 컨트롤 A 로케이션을 리셋 하라고 그랬죠 자 볼까요 어떤가요 정확하게 제자리에 갖다 붙었죠 아, 이 부분은 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음 어디 갔어 큐브에 어레이 수가 부족해서 그래요 어레이 수를 눌리면 네. 이렇게 딱 가서 제자리에 붙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 실밥이 어 뭐라 그러죠 옆으로 누운 거예요 이게 옆으로 누운 건데 이 볼까요? 자, 실밥이 옆으로 두웠는데 이거를 똑바로 세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 넓은 스커브에 커브를 잡고요. 넓은 스커브의 에디트 모드로 전체를 잡아서요. 컨트롤 T. 컨트롤 T로 이렇게 회전을 시켜 주시면 돼요 네 볼까요 제자리 찾아왔죠 네 이렇게요 이거는 컨트롤 T는 너블스 커브에서 포인트 하나하나씩 또다 컨트롤 돼요 이렇게 보시면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은 이 음, 그 캡처가 된 셀렉트가 된 포인트 근처에 실반만 비틀어지게돼 있어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을 수도 있고요. 네. 프로제라. 아이고, 컨트롤 Z 해야 되겠네. 예. 이렇게 해서 실밥의 위치와 그 비틀림도 조절할 수 있고요. 정확한 위치에 가 있게 되고요. 이게 가장 쉬운 실전이에요. 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 재봉선을 어떻게 이 음, 뭐라죠? 실전에 적용을 해서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론으로만 배운 거 말고 실전에서는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음,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만 그것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디갔어? 일단 얘 하이드 좀 시키고요. 이 더블 스커브에서 컨트롤 모드에서 제가 요 포인트가 어디는 밀도가 높고 어디는 밀도가 좁아서 마음 불편하신 분들 또 이런 걸로 또 마음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좀등 간격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그거를 해법을 좀 알려 드릴게요 이 커브를 음, 커브를 일단 메쉬로 바꿔요 메쉬로 바꾸고요 컴버트2 메쉬로 바꾸고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메쉬로 바뀌었죠 그러면은 여기에 무수히 많은 이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들이 생겼어요 아, 이게 벌텍스들이겠죠 네, 얘를 너무 촘촘하니까 등 간격으로 몇 개만 살려놓고 나머지는 지울게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Merge 점들을 다 이렇게 합칠 거예요 Merge를 시키는 아이고 N이 아니고 M이에요 M. Merge를 시키는데 거리로 머지를 시킬 거예요. 바이 디스턴스. 그 다음에 이 디스턴스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늘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간격이... 뭐 등간격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좀 만족해 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대놓고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이제는 메쉬였죠. 이걸 다시 커브로 바꿔줄 거예요. 이거를 컨버트 투 커브. 짠. 그럼 이제 커브가 됐어요. 네, 이제 이이벌텍스들이 어느 정도 등 간격이 됐죠 밀도가 좀 비슷해졌죠 그 다음에 이제 큐브를 큐브2였나요? 네 살려 보시면 이제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에 마음 쓰셨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을까 네, <웃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하던 신발도 마저 그려야 되니까요 예 감사합니다